큰 고민이라고 하기에는 어, 그렇게 크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고물가 시대잖아요. 효율적인 소비를 하면서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어, 늘 있습니다. <웃음> 네, 현재 지금 저의 가장 큰 고민은 그 주거 문제에서 비롯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저를 비롯한 이 많은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주제 중 하나가 주거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업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부모님한테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일을 해야 될지 어, 고민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친구 관계부터 시작해서 진로 고민까지 될수 어, 없이도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웃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정말 이것저것 기회만 있으면 여기 인터뷰 온 것도 그렇고 <웃음> 뭐든 다 부딪혀 보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는 나머지 오히려 모든 걸다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없는 순간 들더라고요 무언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우물을 파놓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오히려 이건 지금 안 행복한 삶 같은데 이렇게 내가 사는 게 맞나? 라는 게 요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랑 직장이 좀 거리가 있다 보니 지금 전세나 집을 매매할 계획이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조금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중청기 이런 것도 알아봤는데 제가 급여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지금 제가 이제 기업 그 분류상 갖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느낀 건데 조금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말도 굉장히 유행을 했죠. 상대를 의식하면서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계속 살아왔잖아요. 대학생인 저도 지금 상대평가를 받고 있고 주위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뭔가 완벽해야 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발표를 시키면 아무도 손을 들고 잘 말을 안 해요. 괜히 틀릴까 봐 혹은 알고 있어도 그렇게까지 아직은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본인을 더욱더 표출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자기가 뭔가 삐뚤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숨기고 싶어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20대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옛날 분들은 뭔가 엄청 자신이 희생하고 노력하고 해서 그런 가, 결과물을 얻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 은 그런 노력과 희, 끈기, 희생 이런 게 살짝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자기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큰 결과를 바란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사실 좀 꼰대 같은 마인드긴 한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나이 때 이제 제가 서딱 서른 살인데요. 저희 나이 때큰 고민은 이제 자기 집 마련 이게 제일 큰 고민이고 제일 주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열심히 모아서. 이제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주택을 구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직면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 음, 요즘 세대는 제 또래들도 아마 저처럼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웃음>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지금 시대를 보면 은 사람들이 뭐 결혼을 하고 그런 가족, 가족을 꾸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개인적으로 잘 살고 싶다는 그런 가치관이 더큰것 같아요 어, 이제 제가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이제 이직 준비를 하거나 장을 구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 직장의 복지라든가 급여에 대한 고민도 많은 것 같고 이제 취업만 되면 좋겠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를 사실 크게 한게 없어요 그냥 뭐 대학교 시절을 한 번뿐이니까 뭐 고등학교 때 여기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대학교 들어왔으니까 좀 즐길 수 있는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제 가치관이어서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기들 보면 스무 살인데 벌써 인턴하고 있고 그런 좀 대단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조급해지는 그런 게 있죠 이런 점에서 지금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려는 청년 세대일수록 내가 평생 일해서 내집 하나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출생률이 지속된다면 그 시간이 지나서 자연히 인구가 줄고 또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있지만 이러한 이는 당장 지금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 인구의 변화가 아니다 보니 이런 낮은 출생률만을 바라보면서 주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러니까 뭐 취미라든지 사고 싶은 거 이런 걸더 누리면서 사는 그런 가치관이 더센거 같고 뭐어 약간 희생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서 뭐 이런 가치관보다는 그런 게먼거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비스 업쪽에 종사를 하고 싶어서, 경영하고 싶은 걸할 예정이어서, 경영학과 <웃음> 굳이 과, 학과에 갇혀서, 그렇게 직업을 선택해야 될진 않아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생일 때는 정말 그냥 기초밖에 못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석사를 하면서, 그나마 더 과에서 더 좁은 분야로 들어가서 더 소수의 사람들이랑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근데 어쨌든 대학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면 학사가 아니라 석사라는 그 학위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간 살다 보면 이득이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성광고PR학회라고 이제 광고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 공부를 하고 같이 광고물도 만들어보는 학술 동아리 하나 하고 있고 어, 이전에는 제가 운동을 조금 했었는데 풀그 댄스가 좀 제가 반해가지고 풀 댄스를 8개월 정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취미로 응원단 말고도 케이팝 그냥 커버 댄스를 좋아해서 어, 원하는 친구들끼리 프로젝트성으로 모여서 커버댄스를 촬영하고 말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제가 악기 다루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배워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이제 선택을 할 시점이 되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이상적으로 제가 예전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일과 또 돈을 잘벌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결국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준비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지만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사회에서 청년 세대들이 미래에서 미래의 주거 문제를 걱정해서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그런 사회적 해결책들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 아저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누구냐면 그 유튜버 중에 마라덕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제가 제가 만나고 싶은 이유가 이분이 이분도 마라탕을 먹는 걸 좋아해서 좋아 해서 그거를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많이 성공 뜬 케이스예요. 근데 이분이 마라탕 가게를 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어보고 아 정말 여기 진짜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데를 그 프랜차이즈를 창업을 했다 이걸 보고 아 정말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업을 삼은 게참 용기도 크고 대단하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네. 음, 제가 아무래도 20살 21살 이때는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 살아가면서 내 줏대가 필요한 순간이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줏대 있게 행동하는 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혜진 님이 그냥 어떤 일에서든지 자기 직업에 대한 일이든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줏대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런 분을 만나 뵙고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을 살때내 가치관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된 채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한혜진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궁금해요. 음... 그 앞에 이야기랑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인간, 강사, 인간 강사 중에 이지영 강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시죠? <웃음> 그래서 그분의 영상을 자주 봤었는데 주로 인생에 대해서 막 쓴소리를 많이 해주는 영상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동기부여가 많이 됐었는데 저는 그분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몸이 부서져라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웃음> 잘 살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러다가 너무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도 되묻고 싶더라고요. 그분께서 매일매일 정말 쓰러져서 잠들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거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분에게 여쭙고 싶네요. 그 전에 질문이랑 좀 이어지는 답변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주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요즘 핫한 유튜버 슈카라든지 김프로 분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조금 조언을 구하거나 그런 강의를 듣고 싶은 게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어, 지금 가장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저의 개인적인 고민과 또 최근 관심사와 관련해서 두 분이 계시는데요 우선 첫 번째 고민이었던 그 청년 주거 문제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과 관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탄희 의원님은 이제 판사 시절에 사법농단이라는 공공윤리의 훼손을 밝히기 위해 내부자 입장에서 앞장서셨고 또 최근에는 정치권 내에서 이른바 네거티브 경쟁이라는 소모적 경쟁 문화를 제도로서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니까 그분이 주목받는 포인트가 음, 자기만의 특별한 개성, 남들 뭐 눈치를 보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많은 20대들이 자극을 받고 정말 두려움 없이 자기의 목소리를 마음껏 펴낼 수 있는 세상을 다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